살 빼기는 어려운데 찌는 건 금방이다 아이스크림 한통 먹었는데 사실 두통 먹었다 스파 턱걸이 밴드 사용했을 때내 중량이 50kg 정도였고 50일이 지난 지금은 거의 80kg 정도를 당길 수 있게 됐다. 30kg만큼 강해졌는데 근육은 생기지 않는 것 같다. 남성 호르몬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. 버티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. 잘했다. 얼른 세개 하고 맨몸 턱걸이 한개 당겨보자. 거의 다 왔다. 아이스크림 제발 처먹지 말고. 오우.